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구독자님들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여행지 말고요. 조금 더 특별한 여행지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모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니까요. 제주도에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하는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첫번째는 신풍 신천바다목장입니다. 신풍 신천바다목장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41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신풍신천 바다목장은 사실 겨울에 가면 귤을 말리는 이색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겨울에는 이색적인 풍경을 볼수 있어서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제주도에서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제주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요 아무래도 흑돼지나 말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신풍신천 바다목장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신풍신천 바다 목장은 이름대로 바닷가에 있는 목장인데 이 풍경이 정말 너무 평화롭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는 많이 볼수 있지만 아이고, 이렇게 바닷가에 있어. 있는 목장에 있는 소는 보기 힘들잖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는데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소들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지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저는 소들을 구경하고 소는 저를 <웃음> 구경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곳은 서귀포 앞바다를 곁에 두고 산책이 가능한 곳인데요 멋진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른 아침이라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근처에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산책하면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쉬셔도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이곳은 제주올레 3코스가 지나가는 길이도 해가지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바닷가 앞에 평화로운 목장이 있는 신풍신천 바다 목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두 번째는 원령리 선인장 군락지입니다 원령리 선인장 군락지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원령 3길 27-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원령리 선인장 군락지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라서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셔도 좋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멋진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혹시 제주도에 국내 유일의 선인장 야생 군락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선인장이 어떤 사막 같은 곳에서만 사는 식물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선인장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이곳 원령리 선인장 군락지입니다 제주도 원령지 선인장 군락지는 1976년 9월 9일에 제주도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9월 11일에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된 공인된 여행지입니다 이곳 역시 바닷가를 따라서 천천히 산책이 가능한 곳인데요 마을 곳곳이 선인장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 원령리 가볼만한 곳 정보를 감성적으로 그려놔서 따라가기에도 좋고요 특히나 이곳은 대극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보행약자분들도 같이 즐기시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6월 말에 방문했었는데 이때 노월한 선인장꽃이 피더라고요 사실 선인장꽃이 필 때를 맞춰서 간건 아니었지만 바닷가 현무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노월한 꽃을 피우고 있는 특별한 선인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인장들은 멕시코산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선인장들이 자라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번째는 주민 누군가가 키우던 선인장이 퍼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하고요 두번째는 해류를 타고 남방에서 밀려온 선인장이 이곳에 뿌리를 내렸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구독자님들은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주도 장마철에 방문해가지고 날씨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이색적인 여행지였습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고요 선인장군락지를 보면서 산책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월령리 선인장군락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세 번째는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월정리 해수욕장은 제주도 제주시 부자업 월정리 33-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이곳은 워낙에 유명한 해수욕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반려견하고 동반이 가능한 해수욕장이라서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해수욕장 하면 협재해수욕장이나 금능해수욕장 같은 것도 좋지만 제주도 동쪽 해수욕장 하면 월정리 해수욕장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월정리 해수욕장의 월정리라는 말은요 달이 머물다 간다 라는 의미인데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해변을 즐기시면 됩니다 해변가에는 감성적인 의자도 놓여있어서 앉아서 쉬기에도 좋고요 사진 찍기에도 좋은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앉아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월정리 해수욕장은 수심이 완만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서핑이라든지 스노클링 같은 수상 레저도 많이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갑자기 경찰 분들이랑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이 났나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강아지들이 목줄이 풀린 채로 신나게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동하셨던 모양인데요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시고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멋진 에메랄드빛 바다도 보고요 인스타 감성 넘치는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월정리 해수욕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네 번째는 애월 한당공원입니다 애월한담공원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0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요금은 없습니다 이곳은 애월리 한담마을에서 시작해 가지고 곽지해수용까지 이어지는 1.2km의 해안선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애월한담공원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구요 이곳은 워낙에 길이 잘 갖춰져 있고 아름답다 보니까 2009년에 제주시가 발표한 제주시 숨은 비경3 1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던 곳입니다 애월한단공원 인근에는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에서 힐링하셔도 좋은데요 해안선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산책로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산책하는 데더 좋았는데요 이른 아침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월한단공원 산책로는 장한철 산책로라고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표류기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표해룩을 쓴 장한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애월한당공원에서 장안차 산책로를 따라서 곽지 과문해수욕장까지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니까요 멋진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다섯 번째는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입니다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동로 25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13,000원 어린이 만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휴일이 자연생활공원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인데요. 이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곳과 조금 다른 분위기의 여행지입니다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합니다. 휴일이 자연생활공원은 매시기마다 반겨주는 꽃들이 다른데요. 저는 수국이 막 피기 시작했을 때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동백꽃이 활짝 피고요. 보면은 매화축제, 여름에는 수국축제, 가을에는 핑크뮬레축제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쁘게 잘 갖춰진 산책로를 따라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하면 좋은데요 휴일이 자연생활공원은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오전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쁜 수국들 보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이동하시다 보면 재미있는 동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흑돼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흑돼지들이 누워있는 걸 보고요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흑돼지 공연이 있더라고요 흑돼지야 놀자 라고 하는 체험인데요 어, 흑돼지들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방문객들에게 재롱을 피우고요. 어, 먹이를 줄수 있는 시간인데 돼지들이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흑돼지는 다른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요. 어, 재롱도 보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흑돼지와 놀자가 끝나는 시간이 점심시간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어, 돌아가는 길에 바로 앞에서 흑돼지 빵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도 줄 서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진찍을만한 포토스팟도 많고 예쁜 공간도 많다 보니까 둘러보는 데는 2시간은 좋게 걸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쁜 꽃들 보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요귀운 흑돼지 체험도 할수 있는데다가 반려견 동반까지 가능한 휴일이 자연생활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특별한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모두 반려견과 같이 갈수 있는 곳이니까요 반려견과 같이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